너무 재밌었다. 좋다. 어딱 씻고 나서 딸기 너무 좋지. 네. 자 출발합니다. 이제 음,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자두 번째 난간 웅덩이 있습니다. 오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테스트 테스트. 어, 누구야? 오케이 도착! 도착! 도착! 근데 잠깐만요. 별은? 올라가면 별이 보이는 거 맞죠? 별 보이겠지? 나왜별안 보이냐? 근데 사실 지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전망대까지 900m라는데요? 900m면은? 걸어서 한1 5 아, 어쨌든 조금 걸어가긴 해야 되네 나랑 별 보러 가지 별이 보이겠지? 아 지금 구름이 엄청 많다 아, 구름이 다 가리고 있, 있나 봐 불안하다? 불안한데? 제발 그 가면은 거짓말처럼 별이 쫙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저 저 달을 보아하니 저게 달이 아예 구름을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구름에 모든 그 하늘이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험난한데? <웃음> 아, 여기 주차장이 있네. 어디요? 근데 이거는 직원 전용인 것 같아. 뭐야? 이용 중수상 뭐야? 걸어서 가달래네. 뭐야? 여 올라와도 됐네. 뭔가 그 타이밍이 있나? 딱 기다리시는 것 같아, 사이에서. 근데 여기 라지... 뭔가 낮에 와야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와... 뭔가 웅장하다 오, 옷을 제대로 입으니까 괜찮다 안 춥네 철이 안 보여 어, 모자 날라가겠다 안돼! 안 돼! 자, 지금은 이제 그 아직 조금 하늘이 밝고 달이 밝아서 별이 잘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좀더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별을 더 자세히 볼수 있다고 해서 또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밝긴 하다, 아직. 그러니까, 구름뿐만이 아니라, 밝긴 해, 달이. 안보여안 보여. 밤하늘의 안 보여. 별보다 더 빛나고. 오늘은 뭔가 쎄해. 이게 지금 한두 개 보이는 게 그냥, 그냥 비는 그냥 공간에 보이는 느낌이지. 어, 구름이 사라져야 이게 보일 것 같은데. 너 하필 오늘 이렇게 구름 많은 거 무슨 일이야? 어? 다른 날씨, 다른 날 날씨 다 좋다가, 어? <웃음> 다른 날 날씨 다 좋다가, 왜 오늘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와,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너무 멋있다! 와이 옆에 여기 뭐야? 비도 나와? 아, 아, 슈퍼문이에요? <웃음> 슈퍼문. 아 우리 저 우리 이건데 별 보러 가자 말고 그럼 달 보러 가자로 바꿔야겠네. 슈퍼문을 보러 강원도까지. 와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날온 거야 우리가. 여기 면또별 보러 가서 여기 별. 나. <웃음> 와, 이거 근데, 막 근데, 막... 근데 아래는 왜 별자리가? 아, 반대편! 지금 반대편! 와, 이렇게 있고, 지금 위에는 탈 밑으로 이렇게. 와, 삼신자리, 금자리, 세레고리. 오, 이거 엄청 이쁘다. 이거 뭐야? 사드르? 와, 헤라클레스 자리. 오 어, 그러네 좋네 멋있다 이 그림 나쁘지 않네 여러분 우리 달 보러 왔어요 아 진짜 예뻐 3년만에 가장 밝은 달불러주 그러면 내 손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한 가린거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재밌었다 좋다 달도 보고 어, 그래 네. 달 벌었으니까 달은 봐줘야 될 거야 아니 그래서 슈퍼문이라고 한날 와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 미리 알고 있었지 그래 네. <목적을, <목적> 응. 목적을 이뤘어 최대 응. 별 그런 거 아니야 음, 음, 음, 음, 음. 근데 뭔가 간장 기란 뭔가 메뉴 선택이 좋아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나쁘지, 나쁘지 않아 그래 안 되면 계란 삶아 먹어도 된다. 아메리칸스. 음. 아니면 그런 거 해도 좋았을 것 같다. 아. 밥 말고, 빵이랑 식빵이랑, 아, 계란이랑, 해, 아보카도 사가지고, 잼이랑 해가지고,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는데? 아침 메뉴 딱 느낌으로 감성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카누 같은 거 사가지고서는. 그치, 카누. 카누 커, 먹어야 돼, 커피 딱, 딱 먹어주면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다가 했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간장 계란밥을 스크램브로 간장 계란밥을 할까 아니면 계란프라이로 간장 계란밥을 할까요? 그두 가지가 있든데프라이프라이 프라이? 오케이 어설프게 만든다 어? 네? 원래 카메라야? 에이. 어떻게 그래? 네? 어머나 난 날계란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음. 끈적끈적하고 걸쭉 걸쭉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비리고? 어, 도전하고 싶지 않아 쉽나? 네, 그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맞아, 맞아. 어. 내가 그렇게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내가 그 기억이 있어서, 난 분명히 날계란에 간장 계란밥을 해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 먹어보려고 나중에 그걸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간장 넣고 했었거든요? 너무 식감도 별로고 비리고 이상한 거야, 맛이.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었어. 어, 나날계란에시 이제, 어, 달을 보고, 블러드문을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씻고, 어, 얼른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씻고, 씻고 올게요. 자, 영상 찍을게요. 딸기요? 딸기가 있어요? 어. 오우, 야, 야. 오호. 야. 오, 감사합니다. 이거 다씻었네 음, 야. 이게 너무 돼. 어, 감사합니다. 어, 딱 씻고 나서 딸기 너무 좋지. 응? 음? 기용이야 딸기 한제 끓였지? 그치? 딸기 한꺼랑 뿌려 먹어야지. 너무 좋다. <웃음> 잘 준비를 다 마쳤네요. 지금 몇 시죠? 새벽? 와 2시 40분이네. 원래 고민을 했던 게 있었는데 해도, 해도지를 보러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애초에 늦게 시작하게 되고 늦게 잘 수밖에 없어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는 이제 컨디션상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해도 안, 날씨가 지금 해도 안 보일 것 같고 그냥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이제 일어나서 어, 아침밥 해먹고 또 나가서 뭐 바닷가도 보고 그렇게 조금 바람을 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된 계기는 이게 뭔가 나도 쉬고 뭔가 더 재밌는 영상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래서 좀더 이제 원래 더 디테일 그니까 디테일이라기보다 최종 목적이라고 함은 원래는 별을 보는 것이었는데 어 별은 아쉽게도 한두개 말고는 못 봤고 그 대신 달을 큰 달을 봤다는 거그 뭐였죠 블러드문 블러드문을 볼수 있었다는 거? 어쩐지 밝더라고 그래서 그 저, 정말 밝은 달에 그, 그 구름이 이제 또 날씨가 흐리니까 그 구름이 껴 있는데 그 구름에 오히려 그 밝은 달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되게 뭐랄까? 멋있는 하늘이 보여져가지고 그거라도 어떻게 담을 수 있었던 게참 다행인 것 같아요. 원래는 당일치기로 갔다 올까 뭐 이런 것도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부터 다음 주부터 촬영에 들어가게 돼서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또쭉 계속 다음 일정, 일정, 일정들이 아무래도 좀 쉼의 시간들이 또 다시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이런 걸 기획한 김에 음 나간 김에 뭐 펜션 가서 고기도 꼬먹고 다음 날 시간 되면은 또 날씨도 괜찮고 하면 이쪽도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해서 어 1박 2일 일정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커피 한잔 할까요? 를 이제 다음 주부터 촬영을 하게 되어서 저번 달부터 이제 계속 커피를 배웠어요 커피 수업을 여러 번 배우고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고 어쨌든 뭐 오늘로 이제 이 영상이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으니까 얼른 이제 늦은 시간 얼른 자고 일어나서 또 아침 먹어야 되니까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초금, 금어 있죠? <웃음> 다 듣네, 고지대에서는 햇반도 잘안 덮혀 혹시? 고지대라 그러네. 고지대. <웃음> 비주얼이, 계란 비주얼이 숙치나요? 어차피 비빌 거니까, 근데. 한, 한번 맞춰주세요. 음. t h a n 뭐라..뭐라야 되지?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만큼 맛이 이상하진 않아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눈 떴는데 너무 피곤한데 밖에서 막 소리도 들려 너무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카메라 켜고 힘들어했어 <웃음> 너무 이거 요리하기 귀찮은 거야 너무 졸리니까 그냥, 그냥 좀만 마지막까지 자다가 씻고 나가고 싶은 데 근데 뭔가에 홀린 듯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생각했어. 어, 어? 어? 하더니 내가 나와가지고 놓고서는 프라이팬에 올리고 하고 있더라고 아, 저거 뭐야.